心情直頭由天堂跌咗落谷底，就指住我塊面問我喇。就知點解你塊面有咁多紅色嘅圓圈嘅。Hello b a b y 無我係敏婷啊如果你上年就已經開始追蹤我嘅 b a b y 呢應該都會知道我喺疫情開始之後好一段時間呢我都係被呢個痘痘所困擾其實我自從過咗二十歲之後我嘅皮膚去到咗呢個暈月期嗰時嘅皮膚係孔細緻冇痘痘影相呢都唔使加美顏嘅係可以好自信攞起個電話就影的了但係直到疫情 開始之後呢我長期都要戴口罩啦跟住又加上我荷爾蒙失調啦咁跟住我成面都生晒暗瘡你如果你係有睇我之前啲片嘅你就會知道嗰個心情係直頭由天堂跌咗落谷底即每一日見到自己塊面心情都即變得不好好冇自信完全不喜意自己唔想見任何人每次面對人的時候都會覺得對方係望緊我粒豆豆所以我唔再去一些 唔熟嘅人而且那啲活动系要除口罩嘅聚会啦 𠮶 个时候咧我最惊就系人问敏婷你块面做咩事啊你之前皮肤唔系咁嘅喎发生咩事啊我记得有一次咧我去咗我教会嘅有个大哥哥嘅屋企啦去宵夜食啦咁跟住咧佢女咧一见到我除咗口罩之后就指住我块面问我啦姐姐点解你块面有咁多红色嘅圆圈嘅我当时嘅心情真系好似俾雷劈受伤咯但系我只可以忍住心痛咁样同佢讲啊系啊姐姐依家块面病咗啊 畀豆豆困擾的我有時更加會覺得自己哦我呢世係咪就會噉喎我係咪呢世塊面都會爛成噉我是咪冇出路了如果你而家都同樣正在處於呢一個絕望的時間當中我想話俾你聽你是有路可以走的我完全明白你的失望同你而家的感受我都好得返你都會同我一樣好得返的好嚟到今日嘅重點我整理咗一啲我親身測試過是好有用的方法你同我的 baby 们分享呢啲方法是我花咗幾萬蚊 无無數嘅資料搜集同埋人體實驗之後所得出的經驗同分享嚟得記得睇到最後啊我哋開始喇喺我講過所有嘅方法之前呢我首先先要去提醒你一件好重要嘅嘢就是請先去睇醫生睇生睇生睇生因為你嘅皮膚已經長期處於嚴重嘅情況下我而家講緊嚴重啊唔係即譬如生一兩粒暗瘡噉樣啊即嚴重嘅情況下請你先去睇醫生因為呢其實生暗瘡就是我哋嘅皮膚病咗有病梗係要睇醫生啦係咪 我覺明白嘅喺香港睇皮膚科真係好鬼貴嘅但係係有呢個必要性嘅頭三個我親身測試過有用嘅方法呢其實 都幾細嘅即係你讲你话好重要佢好重要但係其實冇人留意過囉喺一個台灣十分有名嘅皮膚科醫生嘅文章裏面分享㗎佢嘅網站名稱叫做陳皮靠腰請各位 baby们 please 一定要將佢所有嘅文章睇一次你淨係睇我嘅片唔夠㗎我呢度講嘅一隻係冰山一角佢裏面呢有好多嘅文章呢係真係好仔細咁样话俾我哋听點解唔用得或者有啲乜嘢嘅嘢係我哋需要留意嘅大家记住記住記住一定要去 陳皮靠腰嗰個嘅網站度睇一睇嗰啲文章呀。咁第一個呢，我都有聽過下人講過嘅，不過我成日都冇乜點理佢嘅。呢一個嘅治痘痘嘅方法就係唔好用含忽嘅牙膏。從小到大呢，我哋都會知道，用含忽嘅牙膏呢係可以防止蛀牙㗎。但係由於牙膏係為咗我哋嘅牙齒去設計，唔係為咗我哋嘅皮膚去設計嘅，所以保護皮膚呢絕對唔會係佢考量嘅問題嚟。牙膏當中嘅忽化物呢係會導致皮膚生痘痘嘅。如果你懷疑自己嘴。 巴側邊啦成日有好多痘痘粉刺呢一直都唔好可能係同忽有關嘅話呢可以試下換一啲唔含忽嘅牙膏啦同埋一啲含忽量比較低嘅兒童牙膏去試下幾個月睇下有冇好轉我自己就完全換咗不含忽化物嘅牙膏㗎咁其實講真我由細到大呢係黑人牙膏嘅忠實粉絲嚟嘅但係為咗我嘅皮膚我都只可以放棄佢雖然有時係真係會為咗我自己嘅牙齒健康我都會間唔中用下一啲忽嘅牙膏但係我會真係盡量少用同埋當我用嘅時候呢我會知 好少可能係比一粒黃豆再細少少同埋我會抬起個頭噉樣刷嘅盡量唔好畀嗰啲牙膏嘅泡沫接觸到我哋 我知道有啲人呢牙係會刷到成口都係泡的記住千祈唔好噉樣做你真係做不到的話呢就搵塊毛巾擋住佢擋喺你面前面總之真係唔好噉樣做因為我真係試過呢有幾日懶咗啦唔理嗰啲泡又唔得得抹看到皮膚好咗就唔理佢跟住之後就生痘痘真係真㗎真我唔係呃你㗎所以記住唔好俾啲泡泡掂到你嘴邊嘅範圍第二個有用的方法呢同頭先嗰個好似的但係我以前一直都冇聽過嘅係真係 睇咗陈皮扣腰嘅文章我先至知道嘅就係唔好俾你嘅洗头水护发素发尾油掂到你塊面因为呢同头先一样啦洗头水护发素发尾油呢啲咁样嘅产品呢其实係为我哋嘅头发设计嘅佢里面有好多成分呢都係自痘成分嚟㗎所以呢我哋唔好让呢啲嘅产品掂到你塊面我依家係完全唔用发尾油因为我依家啲头发个长度未需要用但系就算之后长返再用呢我都只会搽喺一啲唔会掂到面嘅头发上面 因為我實在有太多方法想同你哋分享搞到條片變到有啲長所以呢我就將呢條片分成咗上下兩集下集呢會同你哋分享更加多更重要的方法記得訂閱呢個頻道你就不會搵唔到我㗎啦我哋下條片再見拜拜